스파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거를 한번 쭉 지켜봐 주세요 어, 일단은 토마토를 살짝 삶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금을 살짝 간을 해주세요 토마토는 십자로 살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물이 끓면 넣어 볼게요 물이 끓는 동안에 제가 살짝 설명을 하자면 미리 야채를 손질을 해 놨어요 어 애호박이 쓰던 게 조금 남아서 이렇게 깍두기처럼 아주 잘게 썰어 놨고요 어 야채를 거의 안 먹다시피 해서 파프리카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양파 어, 마늘은 제가 편육을 썰어서 먼저 볶아야 되는데 통마늘이 없는 관계로 간마늘 그냥 사용할게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음, 향이 좀 나게 하려고 바지를 살짝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어, 해물은 보통 그냥 저는 냉동 이렇게 모둠 해물을 조금 사봤어요 이게 그냥 간편하고 골고루 들어있어 먹기가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스 제일 중요한 거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데 토마토 스파게티 조금 이게 먹어본 것 중에 저는 입에 맞더라고요 스파게티면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저는 약간 납작한 거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를 빼서 보자면 이렇게 좀 납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해서 토마토 저는 3개 준비해 봤어요. 그 동안에, 요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저는 올리브영을 살짝 둘러서 준비를 해 볼게요. 일단 이제 향을 조금 가장 중심적으로 저는 오늘 해볼 건데, 마늘을 먼저 볶아줍니다 아,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됐죠 노릇노릇한 상태가 되면 은 양파를 또 먼저 볶습니다. 자, 양파가 노릇노릇해졌죠? 그러면, 또, 파프리카, 애호박, 다 넣습니다. 뒤에서 살짝 싱거울 수 있으니까 양념을 살짝만 할게요 자, 이거는 어, 히말리아 소금인데요 조금만, 한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해물도 들어갈게요 좀 볶아줄게요 색깔이 알록달록합니다 해물에도 살짝 간을 해줄게요 많이 안넣습니다 저는 후추향도 좋아해서 후추향도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준비해둔 바질 있죠 바질을 제가 반만 쓸게요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막 끓고 있죠? 면을 삶기 위해서 물을 준비할게요 아까 토마토를 십자로 칼집을 넣어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껍질 벗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십자를 넣은 거예요 별거 없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럼 다져줄게요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릇에 담습니다 일단은 스파게티 소스를 넣을게요 우리는 사인이어서 소스를 많이 먹는 편이어서 한 통을 다부게요 아까 제가 토마토 갈아 놓은 거 있죠? 이것도 다부게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면을 넣어가면서 할게요. 1인분으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500원짜리 동전. 자, 1인, 2인, 3인, 니다 4인. 4인이 정말로 나오는지, 양이 적절한지, 저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뭐 너무 놀라진 마세요. 찌개로 다 들어갈 때까지 저어주면 됩니다. 요 정도면 다 들어간 것 같죠? 여기에서 3분 20초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이게 두껍다 싶으면 한 4분 정도만 끓이면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 또 끓일 거니까 안 익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끓게 놔두시고 이게 저어줘야 돼요 안 저어주면 이게 타요 밑에가 저는 여기에다가 아주 소량의 양념을 조금 첨가 할 거예요 이거는 입맛에 따라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건데 그냥. 그러면은 저는 마늘을 또 살짝 조금 넣어줄 거예요 마늘 아까 제가 바지를 반만 썼죠 반을 다 넣어줄 거예요 어, 설탕도 아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토마토에서 단맛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탕은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케첩도 애들이 있어서 조금 넣어줄 거예요 조금 첨가를 하면 색깔도 훨씬 진해서 예뻐요. 또 하나를 저는 첨가를 할 거예요. 바로 고춧가루인데 살짝만 넣어줘도 맛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양념은 다 들어간 거예요. 면이 지금 팔팔 끓고 있잖아요 양념소스도 팔팔 끓고 있고 그러면 이때 이 소스물을 살짝 집어 넣어줍니다 제가 면을 삶을 때 소금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소금을 살짝 넣어줄게요 소금을 살짝 넣어야 됩니다 면이 다 됐어요 두꺼워서 조금 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찌개로 집어서 이정도면 하 거의 다 완성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볶아줍니다 이렇게 면에 양념이 스며들게끔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로 올리브영을 한번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는 조금 더 볶아줄게요 그래야 먹을 때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올리브영을 살짝 그을게요 이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릇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해물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감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대로 이렇게 그래서 담아봤고요. 제가 아까 바지를 손질을 하면서 약간 예쁜 부분을 조금씩 남겨놨어요. 위에 살짝 파살이 좀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예쁜 스파게티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